본능에 충실하면 행복해진다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능을 설계한 자연선택의 기준은 도덕도 진리도 행복도 아닌 유전자 복제 또는 개체번식입니다. 부도덕하게 살더라도 진리를 왜곡하더라도 불행하게 살더라도 유전자만 잘 복제되면 장땡인 게 자연선택입니다. 여자가 불행해지는 주된 이유는 상승 짝짓기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레드필 코리아는 주장합니다.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차버리고 알파 메일의 품에 안기는 것을 두고 레드필 코리아라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했기에 우월한 남자의 곁에 있을 때더 설레고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할때 오르가즘을 더잘 느낄 것 같습니다. 설렘과 오르가즘은 행복한 느낌입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상승 짝짓기를 추구하면서 치르는 대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는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상승 짝짓기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한테서 오직 좋은 유전자만 얻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월한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여자의 남편이 열등하다고 합시다.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면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섹스의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아주 우월한 남자도 평범한 여자에게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는 좋은 유전자를 얻어서 좋고 우월한 남자는 유전적 자식이 한명더 생기니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선택은 많은 경우에 영합 게임입니다. 누군가 이득을 볼때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열등한 남편입니다. 아내의 자궁을 남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 남편이 엄청난 희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간 남자와 섹스를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완전 빡돌도록 남자가 진화한 듯합니다. 여자가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들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여자에게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더라도 늘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도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내의 바람기가 많을수록 남편이 아내의 자식을 덜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덜 행복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람을 피우다가 여자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는 아내와 아내의 자궁을 독차지하려는 열등한 남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할 때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우월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인류가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으며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 평범한 여자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도전과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고도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우월하면 온갖 떡고물이 여자에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본 이점입니다. 남편이 우월하니까 오르가즘도 많이 느끼고 남편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오랜 시간 같이 살아도 여전히 설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측면에서 본 이점입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바람기가 많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우고 다니면 아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아내와 아내의 친족을 착취하기 쉽습니다. 남편에게 착취당할 때 여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여자를 차버리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남자한테 차일 때 여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남편이 여자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는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때로는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에게 되도록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월한 남자는 우월하기에 주변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쉽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경우에 남들을 어느 정도는 착취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설거지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설거지녀가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상승짝짓기를 했다고 볼수 있지만 진화한 여자의 짝짓기 심리에 비추어 볼 때는 상승짝짓기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 여자가 못난 남편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모습만 보면 그 여자도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설거지녀는 남편을 갈굽니다. 즉, 남편을 착취합니다. 남을 착취하는 것이 남에게 착취당하는 것보다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파메일 남편의 프레임에 안긴 여자는 남편에게 착취당하기 쉬운 반면 설거지녀는 남편을 착취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열등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일편단심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여자가 남편을 착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여자가 상승 짝짓기에 실패했다고 보기보다는 여자가 다른 무언가를 챙기기 위해 상승 짝짓기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